저 핸드폰 있으시죠? 왜요?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는 왜요? 음, 음. 아 여보 아니 오늘 그날이잖아 나가봐야지 응 음, 알았어 이따가 그럼 끝나고 전화할게 <웃음>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니까 덜렁거리는 성격, 오랜만에 너를 만나러 가는 건데, 또 늦으면 어떻게?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의 20페이지 다같이 함께 볼게요. 조사원의 역할 및 윤리가 있습니다. 거기서 5번 항목을 보시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과 가구에 대한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 이는 통계법 제33조 1항과 2항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아니 들어오세요 예. 어떻게 오셨어요. 저, 통계 조미 씨. 그... 네, 바텀. 네. 맞아요. 전에도 말했었지. 그날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고 기억 안 난다고? 그럼 또 말해줄게 그때 난 응. 무려 5년 동안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한만더 놀다 가면 안 돼? 아, 좋을 때다 저 풋풋한 커플의 남자랑 아, 놀고 싶은데 아 같은 새끼구나? 야! 응저 새끼는 지금부터 전 남자친구 야. 화면. <웃음>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누구세요? 아, 누구세요? 유진아. 아무것도 아니야. 지웠어. 야, 아무것도 아니야. 네 여자친구가 아무것도 아니야. 야. 찐이 당황하잖아. 그럼 그래, 따로 얘기해. 야. 나는 당황하다 못해 황당히 죽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너랑 사귄 세월이 아깝다 이자식아두번 다시 연락하지 마 쓰레기 새끼 <웃음> 5년에 한번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으로 일하기 전날에 개자식 5년 사귄 남친이랑 헤어질 우연은 얼마나 될까? 그리고 그 다음날 저 내 앞에 훈남이 서있지뭐야저 핸드폰 있으시죠? 게다가 번호까지? 하지만 불과 엊그제 헤어진 몸 뭐. 조심해야지 핸드폰이요? 왜요? 전화번호 상당히 내 타입이었지만 제 전화번호는 왜요? 지금은 아니야 같은 동네 조사원들끼리 번호 교환하고 도움받으라고 하.. 이놈의 김치국 아.. 여, 여기요, 여 성함이... 담이요, 박담이... 예, 미... 담이... 김칫국은 그렇다 쳐도... 담이구나... 아, 이때까진 좋았지... 그냥... 참 신박한 놈이구나 하는 정도... 그렇게 통계조사 첫날... 나쁜 일은 다 잊고 씩씩하게 나섰어... 좋아... 시작! 현재 조사원입니다 계세요? 좋아 시작 계세요 시작인가?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조사원입니다 계세요 아, 시작은 개뿔 방문한다고 다 고지했는데 왜 다들 없는거야 아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아저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나왔습니다 네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어... 감사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<웃음>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날이었고 없 그냥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던 날인데 이제 와 너 기다렸어? 왜난 아무것도 아닌데? 미안해, 진짜 아, 내 얘기 좀 듣고 가. 제발 싫어, 아이, 미안하다고 했잖아. 됐다고, 됐다고 했잖아. 어, 제발, 너가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. 나 만나는 남자 있어 네가어 그럼 전화해봐 내가 왜? 안그럼나안 믿을 거야 나 계속해서 너 찾아올 거야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날 헤어지지 말자 진짜 미안해 5년 동안 한 사람만 만났던 내 연락처엔 응? 눈 앞에 서 있는 망할 자식 말고는 아까 그 신박한 놈밖에 없었어 제발 받지 마라 받지 마 받지 마 여보세요? 너무 짠내만 나서 이제 달달한 게 땡기는데 계속 쓴 맛만 반복되네